해금 연주를 듣고 싶다고? 다들 나에게 해금을 봉인시키는데 다들 해금을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? 나는 정말 연주를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거를... 봉인을 열어볼까요? 어떻게 여는 거 같더라? 이거... 왜안 열리죠? 열려라 창깨! No. 너무 안 열어서 굳었나? 이걸... 밑으로 세게... 안돼! Uh, 어, 열렸다. 어, 아까 전에 아무리 밑으로 해도 안 열렸는데, 이게 밑으로 하는 거였네. 어쩔지. <웃음> 짜잔. 됐다. 아, 창밖을 보라 해야겠다. 나 잘하는 거 같네 그쵸? 이 정도면 아주 마음에 들어 어 나중에 이거 기부하고 싶어요 언니 근데 아깝지 않아요? 가격도 비싸고 언니만의 추억이 있는 물건이 흔한 것도 아닌데 저는 근데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전공자가 써도 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방에다가 계속 둘 거라면 좋은 주인 만나서 악기답게 소리를 내고 얘한테는 행복하지 않을까 이 방구석에서 나는 악기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방에만 박혀 있네 하면 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해금의 삶이 정말 주,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요? 예. 그리고 나한테도 주인을 찾아주는 것 자체가 나한테 좋은 추억이 될수 있으니까